물건 관리 잘 어른다. 좋네. 벌써 아. 또 발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오오오 오! 오! 오! 아 이거 완전 공포 영화네 이거. 선생님 녹하고 오세요. 녹하고, 녹하고. 뭐 깨진 소리가 나는데 방금? 안에 지금 좀비들 반응하고 있어요 벌써 장전 좀 할게요? 네 뒤쪽으로 오는 애들은 없는 것 같고 어! 됐다 어! 어! 어디가? 저기 저기 지금 창문에서 애들 기워나온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보이더막소장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아니 위험하네 여기. 일단 계속 작업하겠습니다. 네. 어이. 오른손. 물렸어요? 아니 아니에요. 무기 무기. 벌써 기린 백지기니지좀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 모뭐 온다 모뭐 온다 모뭐 온다 모뭐 온다. 오오오오 오, 오, 오. 데리가 어 잠깐만 잠깐왜 신경 감이 있을까? 오, 어, 왜 이리 많아? <웃음> 장전? <웃음> 돌돌끼랑 하나안들까 쉬우고요 뭐지 여기 무슨 짓야 의학 연구소네? 이 외진 <웃음> 이 외진 의학 연구소. 요 여기에? <웃음> 에이씨 어이가 없네. 아, 아 자가져 휴식 타임. 야 그러니까 병원 같은 거 아니야? 그.. 약간.. 연구소 같은 거겠죠? 그니까.. 러 연구시설인데 약품이랑 총 이런 게 나오는 거 아닐까요? 의학연구소에 총이 나와요? 나오겠지요.. 어허... 아 나오면 여기까지 온.. 고생이.. 배옵니다 <웃음> 뭐야? 앞에 있는 애들은 거의 다 기어 나온 것 같은데 응. 아까. 어, 어 밑에 먹을 거 있어요. 다 썩었을 것 같은데. 어, 어. 믿음, 신뢰, 사랑, 소망 모릅니까? 상했네. 거봐 거봐 거봐. <웃음> 아이 너무하네. 다 썩었네. 어 시나몬롤 이거는 먹을 수 있겠다. 신선하지 않은 케이크. 냉장고 안에 먹을 거 있겠죠. 어, 내가 먼저 다 챙겨야지. 좁은색. 오븐에도 뭐 아무것도 없네? 야, 밖에 돌아 봅시다. 그래도 뭐. 저앞비 음. 음, 있다. 좀. 야, 일로 와. 일로 와. 저걸 하네요. TV요? 며칠 됐지. 예. 네. 아홉 시인가 봅니다. 음식 그건 거 보니까. 음. 요리가 올라왔다 <웃음> 얼음 좋죠. 예. 네. 어, 여기 이, 이 호수 같은 데서 씻는 게 되네. 어, 요리 이래 됐다. 되죠? 이거 물 무제한인가? 어, 무제한이네? 여기다 땅을 필까? <웃음> 왜요? 응? 호수 있는 데 원래 살기 좋으니까 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이러면 발전기 하나만 갖다 놓으면 여기서 비비고 살아도 될것 같은데요 쪼금 위험하긴 한데 찐 연구소네 반사네 좀 많이 위험할 것 같은데, 여기 막 애들 엄청나올, 기어나올 빌인데? 뭐, 혈청 같은 것도 있고... 앞에 흐 <놀람> 뭐 어, 반습니까? 옆에 이거 좀비 달라붙은 거 봐요. 음. 조심 약간 뭐 군복 입은 애들이 많은 거 보니까 약간 군사 시설도 있나 본데? 소름인데 이거 신간과민이안 풀리는 거 보니까 요 완전히 난장판인가 본데? 그때 그 저희 그거 같던 거 끄는 느낌인데. 아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없는데. 계속, 계속 과민뜨는 거 보니까 좀 그런데? 또앉아아 위험하다. 안에, 안에 들어가서 좀앉아있아 응. 이건 이건 아니야. 2층도 있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위에 소리 나는 거 보니까. 먹을게 안정적이다 오오 왔음 왔음 왔음 오, 오. 비디오 뭐 종류별로 다 했고. 난리다 계속 오네 계속 와야 숲에 얼마나 숨어 있던거야 와 그럼 저쪽으로 나무 베스면 아주 착살났겠다 난장파인이구만 아. 뭐야? 옆에 문이 있는데, 넘어갈 수. 어 여기 그 냉장고 있다. 안쪽에. 냉장고 있어? 네. 먹을 거 있을라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네. 제일 안쪽 바싹 세척하고 아까 전에 우리가 그 봤던 이상한 피라미드 같은 데서 여기가 연결돼있나? 네, 그걸 찾아보려고요 밑으로 가야 되네요 음... 간다 하나 떼고... 띄고... 얼컷 좀만 넣어서 갑시다. 옷 씻고 있습니까 지금? 예. 네. 깨끗하게 하죠 깨끗하게. 저 이제 총알이... 네. 208 정도밖에 없어요. 네? 빨리 찾아야 되겠네. 그 무기, 근접 무기 아예 없어요? 예. 네. 그러면 이거 드림. 아니에요. 괜찮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들고만 있어요. 저 그거 많아요. 아까 한 여러 번 어제죠. 네, 여러 번 죽으면서 계속 갖다 쌓았어요. 제 무게 많이 나가서 들고 다니기 힘드니까. 있다. 지마이지마지마요골지 아, 밀지 마요, 골지마리바리바리바리빨리가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올라가는 바 빨리. 찾아야 돼요. 아 저기 있네 위에. 무거워가지고 금방 금방 리쳐요 지금. 뭐야바리아 이거 부숴야 되네 다. 안에 있음 안에 있음 안에 템이 있다고? 오케이, 철거합니다 지금 싹 부숴버리고 들어가죠 어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살만한데 아닙니까? 그죠 나와보소 생님 네? 네. 이것만 부수고 나중에 쇼파 같은 거 갖다 밀어넣어 놓고 못 넘어와요? 그럼? 네, 아, 이거 쇼파 부수겠죠, 좀비가 어나로 괜찮아 보이는데? 아 잠깐만요 쌩님 쌩님 밖에 예뭐 없습니다 앵간하면 유리창 안 깨고 잡아야 됩니다 가능갈것 같은데? 그 전에 부서지겠네? 살려줘 막안 마... 마... 해도 많은데? 제 상자에 껴서 이상한 불우기한다 일단 여기부터 합시다. 아 문이 막. 아 막아놨어. <웃음> 안쪽에 겁나 많은데 애들. 그래요? 응아그 네. 그러니까 나가는 길이 없네. 와, 씨. 애도 애도 너무하네, 저거는. 일단, 저 이거, 박스 몇 개를 좀 부술게요. 음. 여기를 부수면 되겠다. 어, 저 오는 거. 여러분, 지나갈 수 있네요. 좋았어. 이렇 하고, 다시 대형망치 놓고. 밑에 놓입니다잉 어우 어, 이뻐야 아주 뭐총기상인이냐 총기상인 아 당연하죠 홀몇 개를 들고 다니는거야? 3개요 어어님 음. 제지다 아주 그냥 벌집을 만드는구나 벌집을 만들어. 그 s 려고 기관총 들고 온 겁니다. 정조준 t h 해야지. 아, 기관총 i 갈기는 맛이거 t 로망이 부족한 사람이네. 안에 뭐예요? g o i 있어요? 뭐야 여기? 어. the 여기 보고... 뭐 약간 실험실, 실험실... 뭐 이런 거... 어, 아니면 해보... 뭐 해보실 해부, 뭐 이런 거 같은데... 뭐... 뭐... 어... 죠 이렇게 총소리를 크게 내는데 반응을 안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오... 여기 뭐 잔뜩 들었다... 오... 일단 얘 잡고, 아이, 딱 붕대 뭐 이런 것만 가득 들었네. 에 이런 이건 원치 않아. 어피 물림 죽어. <웃음> <웃음> <웃음> 오, 머 저런 거 말고. 오, 여긴 좀 사람 사는 집처럼 해놨네. 오, TV 시청 시간입니다. 잠깐만요. 심심하다는데? 어서 TV 봐요. 왜7지 몰라가지고 응 음, 맞다 요거 요거 먹어요 음? 땅바닥에 있는 거. 하나 씹어 뭐야? 먹어요. 아 이게 그거예요, 예비약. 네. 음. 동작 필요한 건안 나오고 말이야. 이렇게 테이크 뭐하면 그냥 하나 끝이에요? 뭐..뭐요? <웃음> 아.. 그.. 하나 하나 하나씩 빼먹는 건가? 음.. 모르겠어요. 이거 갖고 가야 되지. 딱 하나 먹었으니까 한 번은 물려도 된다는 얘기죠. 여러 분 물리면 답이 없다는 건가? 그러면? 모르겠어요. 저도 먹고 나서 물.. 한번 물렸는데 그때 감염이 안 되는 거니까 효과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웃음> 뭐또 소리가 나는데 열쇠 <웃음> 열쇠 같은 거다 챙겨놔 응.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열쇠면 그냥 열쇠 들어갈 수 있는데 또 때려 부숴야 되면은 연자레인지 이런 게 들어왔노 음 여기 2층에 있던 새끼가 2층에 있던 애들이 창문 부수고 다 기어나와서 저 숲에 많았던 거구나 음. 태평건물 가봅시다. 뒤로 가는 건가? 1층으로 내려서 내려가서 어? 이게 뭐야? 갑자기 기어 나갔어요? 어? 여기 안에도 있다. 어? 뭐야 얘 어디서 자꾸 태어나는 거야 너네?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건가? 어? 여기, 여기 아까 없었는데 얘네 언제 나왔지 리젠드라던데? 그러니까. 그래이 리젤이 된다고요? 게임 참.. 쉬이. 안에 있대서 왔는데 안에 있지는 않고 에이, 좀비가 있다고 안에 좀비가 있다고요? 응, 좀비가 있다고 차... 무리났다 갑시다 응. 어어? 왜요? 이게 벽에 붙으면 총알이 벽에 박혀 뒤 뒤. 와 얘네 뭐야? 얘네 여기 안에서 뭐 하니? 얘네 뭐예요? 아들이 양식하네. <웃음> 스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여기, 서 어디로 가는 거지? 여긴가? 사무실이고. <웃음> 조심해. 아, 잘 적어놨대. 어, 가는 길이 없어요.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은데? 어, 설마 이, 책장을 부수고 뒤로 가는 건가? 그런가? 맞네 안에 겁나 많은데? 소리만 들어도 겁나 많은데요? 그래요? 오 맞음 맞음 맞음 이거 제가 <웃음> 이거 벽 부수고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음, 가능해요? 어 이거 불안불안한데 왔나 싶습니다 이거 그러면 줘 봐요. 제가 제가 부숴 볼게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뒤에서 조준해 줘요. 부수면 그냥 바로 나올게요. 근데 어디를 부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 책장 같은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책장 같은데. 지도상으로 보면. 여기 맞는 거 같죠? 네. 책장이네. 책장을 한번 일단 열어 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거 빼고. 뻥치 스트레스 단방에 올라가는 거 보니까 맞다 여기